오늘은 골로세서 빌레몬서 인물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두기고 아리스타고,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진전도르프,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세서 3장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과응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세서는 에베소서 다음에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4차 전도여행 때 고르세스와 빌레몬스가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쓰여진 시기는 AD 60년에서 62년 사이,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가 55세에서 57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3장에서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3장 1절부터 4절은 성도들의 삶의 원칙 3장 5절에서부터 4장 6절, 6절까지는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지침, 삶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서 내용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정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4장 7절 또 18절 말씀은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해서 4장 1 8절 마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물들은 두기고 아리스타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소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고 기간은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어, 첫 번째는 하느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번 에서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세서 2장에서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 이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어, 힘쓰는 자를 너희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나온 것은 그 바울이 어, 골로서를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같은데 또. 다른 학자들은 바울이 고르셋에 갔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골구를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와 강구를 얼마나 하는지 한번 그것을 알기 위한, 알기를 위해 알기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춰졌기 때문에 너희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전에 뭐냐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래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뭐냐면 골로세서가 그 동양과, 동양과 서양의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런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철학적인 사상, 그 다음에 그 천사 숭배 사상, 여러 가지 그런 그 아주 안 좋은 사상들, 그런 사상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뭐냐면 사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동양사상, 철양, 철학, 아, 헬라 철학이 섞여서 어, 더 지저분해져 버렸다. 사상이 돼 버린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냐, 말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문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다시 살아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의문을 품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속임수로 너희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철학이나 소금수로 너희를 그 사람들 유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바란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육체적인 할례보다도 너희는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니까, 육의 몸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 천사 숭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아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해야만 육체를 갖다 어떤 그런 그 육체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다. 그 육체 같 어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너희를 정죄해 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했던 내용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르게 하심으로 자라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몸이거든요. 몸에 우리가 다 붙어있는 거죠. 붙어있으면서 뭐냐면 이렇게 이게 붙어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뿌려서 공급을 받고 우리가 점점점점 점점 자라난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정하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삶의 원칙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3장 오늘 말씀의 본문의 얘기인데 3장에서 4장 말씀인데 자 3장에서 성들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아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어, 땅에다 부활을 삼겨두지 말고 하늘의 부활을 생 어, 저, 저, 갖다 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 나타내실 때 그와 함께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어, 재림 했을 때 너희도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그런 것들을 모두다가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로 말면 아하나님의 진도가 임한다, 임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땅의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정욕 이런 것을 모두 버리고 위에 커서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삶의 구체적인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를 있는데요. 자, 골로스에서 보면 3장에 보면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라. 분남 노여움, 악의 비, 악과 비방,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서는 이게 세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냐면, 너희가 지식을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 사람, 뭐,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아,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어, 수구디아인. 이게 스구디아인이 스키타인이죠. 그러니까 스크, 스키타인은 그 몽고하고 아마 그 아랍 그 계통, 그 혼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키타인과 어, 그런 사람과 자유인이나 다, 그게 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긴 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신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만유의, 만유의 신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서로서로 도와주며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절에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은혜와 오래 참을 너희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너에게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를 해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더해라. 그 이는 온전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리스도와 평강이 너의 마음에 주장기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다주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편과 아내 간의 규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건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 남편아 남편 아내들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골롯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오죠. 가정에서의 부부의 규칙 첫 번째가 뭐냐 이거죠. 아내들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머리됨과 같이, 머리됨과 같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그리스도에 하듯 아내들도 범세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우리가 무조건 남편과 여자한테, 여, 아내가 남편한테 복장 복종하라 그러면 남 어떻게 여자를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내있냐면남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너희를 준것 같이 하라고 얘기했으면 얼마 얼마나 그좀 감동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바쳐서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나 주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아내도 마찬가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육체를 저, 저, 저,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께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런 단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얘기였죠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부모와 자녀의 규칙에 대해서 보면, 보겠습니다 면보자 에베소서에 나온 이렇게 돼있죠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한테 부모를 공경하면 뭐예요? 장수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역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어떻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항상 뭐예요? 정해져 있는 것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것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골로세서에 보면 또 이제 상전과 종에 대한 규칙이 있죠. 자 종들아 모든 일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세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배불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내 위에는 항상 누가 있다는 것, 머리에 대는 부분이 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상전과 정의에 대한 규칙, 직장에서의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보면 종들아, 상전의 순종에 대그릇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 우리가 주님께 하는 거 하다 보면 얼마나 섬기는 것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지금 요새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압니다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상전들이 부하에게 그 다음에 종들한테 위협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라 우리의 대표적인 게 나중에 후에 나오겠지만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를 너희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 동역자로 생각하라고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 내용이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자 이거였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노사와의 관계를 한번 요새 보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정해서 어떤 그런 그 노동 행동을 통해서 어떤 그 상전한테 도전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들과의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까지 간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 혁명을 위해서 퇴진시켜버리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상여을 갖고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두대로 어, 박근혜 대통령의 목을 친다든가 이런 것은 내가 봤던 우리가 그 대통령을 대하는 거, 상전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티파이 미국의 같은 경우 안티파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설로 보면 중국에서 돈을 댄다는 설도 있지만 자, 안티파는 뭐냐면 동기가 순순해진다는 얘기죠. 뭐냐면 이 나치의 같은 그런 독재 같은 걸 상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그 사회주의 그런 망치와 낯을 갖고,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는 어, 어떻게 해요? 섬기기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치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25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고 정의를 행하는 자는 정의의 행한 봉을 받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것을 봉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없다라고 기어 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헬라인이나 스쿠드아인, 이렇게 어떤 그 인종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것이, 그,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골렛에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러 로깨 있어라.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그 서로 그 교통을 하면서 내 마음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어떻게 하는 거 좋은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항상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이 답, 좋은 말을 할 것이다. 그 대답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령과 핍박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바울이 동역자들 보면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있죠. 자, 두기고도 마찬가지 그내 사정에 너희가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와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다 이게 우리가 순교한 사람들에 볼 수가 있죠. 자, 신실한 사랑을 받은 형제의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전부 다 순교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 한번 두기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기고는.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을 때 에베소에서 그 바울이 그 두레나서원에서 그 12명의 제자를 되죠.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게 누구냐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보면 그, 그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이제 그 헌금을 받으러 가려고 할때 그때 보낸 사람이 첫 번째 디도였거든요. 디도는 자원 했다고 얘기하고요.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던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것을 칭찬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디도의 형제라고, 그 디도의 같은 쌍둥이 형제였던 그 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누가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역의 연보를 보내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 또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보냈,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두기고 했던 얘기가 많습니다 어,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소유가 그침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다녀로 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소유라는 게 뭐였습니까 데메디료가 그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은으로 만든 그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어습니까 손으로 만든 것은 그건 신이 아니다. 그건 가짜 신이다. 그러니까 데메디료가 자기 그 어떤 그런 그 영업에 방해를 되니까 그때 누구였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 갖다 소위를 일으켜갖고 그잡아갖고 그 연극장에 들어가죠. 그런 소유가 있는 상황에서 나왔던 그 소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어떻게 수리아로 가고자 할때 수리아로 가고자 했는데 어떻게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공무에서 죽일라 그러니까 어떻게요?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 자와 베레아 사람, 저 부르야들 소바도 그다음 아리스타고 세군도 그러니까 이대살로녀석서 아까, 아까 나왔던 아리스타고 나오죠. 그다음에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우와 드모드, 드로비모가 아, 드로티모라. 그 다음에 오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가서 합류를 하죠. 근데 사도행전 2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떠나갈 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성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라고 되 있습니다. 이때 같이 갔던 게 누구냐면 두기고라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한 두기고. 어, 에베소 사람 어, 드러비모와 함께한 사람이죠. 자 여기서 보면 27절에, 21장 7절2 27절에 보면 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상전에서,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를 붙들고 그 다음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초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어,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러비머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을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에베소스까지 저뭐 그, 에베소 사람 이 사람 드러비머를 데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바깥에 그, 그 바깥에 드러비머하고 있는 걸 보고 대꾸한 거로 오해하고 성 이걸 갖다 그뭘까요그로그 어, 그 로마 사람들한테 총독한테 거기다 고발을 하죠. 성,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발하고 막 때리고 폭행을 하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함께 들어보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잡혀 들어가고 바울이 체포돼서 가서 가이사로 가서 가이사로가이사에서 베스트 총독을 만나죠. 그리고 시돈에서 가갖고쭉 해서 이쪽 미항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갖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게 두기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함께한 두기고였다. 그다음에 아시아 사람이었고 에베소서 에 자의자가 된 사람으로 추정하고 바울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로마 감독에 있을 때첫 번째 로마 감옥에 연금상태에 있을 때 그때 같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를 를 에베소 에베소서 에베소에 전달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아까도 저그 골레스에서 나왔지만 자 바울이 동역자 마겨누여 사람 아리스타고로 되겠습니다. 그 아리스타고라는 내용이 다섯 번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레스 아까 나왔던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마겨누여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일제 영국장으로 데려갔다. 아까 그 데메드리오가 나왔던 내용을, 내용이 을내용 바로 아리스타고를 갖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영국장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아마 해를, 해를 끼치죠. 그 다음에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대설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벨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다. 아까 그가이오도 같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가 되어 있죠. 두기고도 그때 같이 갔다는 얘기가 아까도 나왔죠. 그 다음에 골로서서 27장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대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세에서 도이 내용들이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서 보면 1장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2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무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뭐예요?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와 같이 함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리스타고는 뭐냐면 이 사람은 바울보다 먼저 감옥에서 같이 숨교한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자, 본 마게도니아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서 결국은 바울의 마지막 그저 5차 여행 마지막 그 바울의 감옥에 갔을 때 정치범으로 갔을 때 거기서 바울보다 먼저 숨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로마 감옥까지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냐 면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그다음에 후에 나왔던 얘기죠. 그 이그나티우스에서 보면 안디옥교회 3대 감독으로 보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리 세 진실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왔던 여기 무릎이 앉았던 것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 전설인데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알아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세바니 일로 어, 스테파니 일로 일어난 환난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있습니까?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죠. 이때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거기 젊은 바울이 거기서 그것을 보고 있었죠. 스테반이 돌을 맞고 죽은 것을 보고 그때 탄압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전부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는다는 얘기죠. 안디옥으로 간 다음에 그중에 굴브로의굴내 사람 및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자꾸자꾸 그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시키죠. 그래갖고 뭐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교회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교회고, 그다음에 바나바가 거기 가서 어, 어떻게 그런 그, 그 더... 활력을 시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딱 보니까 더 이상 부흥이 더잘 안되니까 가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가서 거기서 안되게에서 가리키고 제자를 만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당시 여기서 보자면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이그 당시 나왔던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썼던 게 누구냐면 이그나티우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는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을 때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를 담고 그 고난을 나누며 자신도 그 고난을 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고난을 같이 함고, 고난을 같이 함고, 그리스도를 담고, 고난을 나누며, 그거죠. 이 내용이 그거예요. 같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요 이렇게 된죠 그~ 우리가 보면 이그나티우스 그~ 안디옥 교회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사도라고 얘기하죠 사도가 누구냐면 우리 제자 제자들을 얘기하는 제자들은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를 이어 나왔던 것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이끌었을 때 속사도 교부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교부 시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얘기 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시대 교부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속사도 교부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이끌었던 말에 갖다 우리가 속사도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그나. 키우스는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로서 A.D. 70년서부터 107년까지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의 회3대 감독을 역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그나티우스 교회 감독 삼대 감독이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안디옥 교의 3대 감독이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고요. 이 사람들은 주의 존경과 신망을 두터웠던 자고 그리스도인에게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자라고. 그 여러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을 때 가장 위대신다. 탄압을 받을 때 위대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로마를 압송될 때이이 압송될 때 뭐냐면 안디옥에서 그 여러 가지 멀리까지 서버나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아직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를 만약 돌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교를 결심한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순교를 갖다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돌아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 사람의 순교야겠다는그 마음에 어떤 그런 그, 그 변화가 있을 줄 알고 일부러 오랫동안 걸어서 가, 로마까지 간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어, 이그나티우스가이그나티우스 어, 그, 지나가면서 그 서바나까지, 서바나 교회에 폴리가까지 만들, 만들게끔 만들 그 만들 상태까지 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고 그다음에 마게도니아로 해서부터 로마로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그이 이그나티우스가 얼마큼 그 유명했고 익사 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마음을 그그 그,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서만화교에 도착했을 때 폴리갑에 그런 얘기 했죠. 폴리갑과 로마교에 우리가 열다섯 개의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남아있는 게 지금 일곱 개가 남아있는데, 그때 그서만화교에 교회, 로마교에, 교회, 여러 가지 교에 썼는데, 그때 썼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나, 나 나한테 그 탄원서를 올리지 말아라. 그때 기독교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올리면 이 사람의 순교가 방해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인 극장에서 내가 순교 당할 테니까, 어 우리가 절대 날갔다가그 절대 탄원서 올려갖고 나를 갔다가 죽지 않게 하지 말아라. 나는 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내 동물의 내 무덤이 동물의 속일 뱃속이, 뱃속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순결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겠군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서만나 교회 감독 폴리갑이 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서만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서만화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만 하시는 교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내가 겪고 있는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요. 자,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부자다. 이렇게. 어, 왜 부자냐? 어, 너희를 욕하고 비난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탄이야,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 앞으로는 두려워하지 마. 어? 장차 이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러냐? 악마들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가두고 고난을 격퇴하지만 끝까지 충성해. 그러면 너는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거야. 너희가 너희가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우리가 충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승리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두 번째 죽음을 때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그니까 러 이, 이 내용이 뭐냐면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어? 라는 게 뭐냐면, 자, 서만화 교, 서만화 그 지역은요, 황제 신전, 황제 숭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황제 신전을 갖다 최초로 만든 도시가 바로 어디예요 서만화입니다, 서만화. 그니까 러 서만화인데, 서만화 교회인데, 그, 서, 어, 그 사람들이 충성되가 황제에 대한 충성도 엄청나게 높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소만학교는 교인을 어, 유대인 핍박, 로마 형제에 대한 숭배 강요, 거의 굴하지 않고, 그니까, 러 그러니까 뭐랄까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던 거죠. 자, 폴리갑은 안디옥, 안디옥 그 교회 출신으로서 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이고, 20대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서만학교의 감독이 됐던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뭐냐면 그그 그 거기 총독이 서만화가 보니까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86세 6세가 되는 데 너무 늙었으니까 그냥 죽기가 뭐하니까 야 당신 그 하느님을 갖다 좀 모독을 해라 여기서 그래서 모독을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모독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나를 한번더 부당하게 대화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총독에 화가 나니까 뭐요? 너 그러면 내가 그 짐승이한테 먹여줄 거야. 어? 원형 경기장에 너 먹이로 사자에 먹이로 줄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턱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라고 하니까 총독이 뚜껑이 열렸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너 그러면 불로 태워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잠시 타오르는,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이말,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라고 들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 지금 현 시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이말,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탄압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서만학교의 그,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두 번째 얘기했죠. 두 번째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내용은 다른 거없습니다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맞아야 되는 죽음이고요. 첫째 사망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첫째 사망 후에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부활을 했죠.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할 때이 내용이 됩니다. 자, 백보좌 심판이 왔을 때, 우리가 부활 두 번째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부활해서 재림에서 내려오셨을 때 우리가 백보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건 누구예요? 암흑의 전쟁 후에 나오는 거죠. 백보좌 심판을 받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볼수 있습니까? 심판을 받다 너희가 의인이면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땅로 넘어가고요. 우리가 악인이면 개했나? 영원한 사망, 영원의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폴리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였고요. 요한의 제자였고, 폴리갑은, 어, 폴리갑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만의 교회 20대 감독이 됐고요. 성령 충반한 사람이었고, 죽음 앞에서 두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믿음이 깊고 신뢰할 수 있는 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교에는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첫 번째 목숨을 바친 것, 이것처럼 목숨을 바친 것이 우리가 순교라고 볼수 있고요.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처럼 삶 자체를 갖다가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명을 다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도 순교라고 볼수 있죠. 뭐냐면 순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예요. 바,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그것을 지켰던 사람, 그게 폴리 그러니까 순교하면서 포, 지켰던 것이 바로 폴리가비였고요. 사도 요한이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 그 아니죠 사도 아, 요한 요한과 요한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요? 자기의 삶 자체로 순교를 지렸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요, 진전도르프가 있죠. 진전도르프가 뭐냐 면 우리가 이걸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진전도르프라는 사람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개신교를 믿으면서 오스트리아로 망명한 귀족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어난 지6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머니는 4살때 재혼을 했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그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24가 되던 해에 독일의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아, 화가 도메니코 패티가도미니코패티가 그린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이, 이걸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케 호마라는 것이 이 사람을 보라는 뜻인데 그 그림 밑에 보면 이런 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너는 나는 너를 위하여 이것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니?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밖에 죽었는데, 너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니? 라고 얘기를 한걸 보고, 이 진전도로파 감동을 받고, 자, 아, 그러면 내가, 나, 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그, 자기 갖고 온 그, 그, 성지, 영지, 자기 돈으로 그 영지를 사갖고, 그, 자기 재산을 영지를 사갖고, 어, 그러니까 그, 니까 그, 후스파의 후회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두죠. 그래갖고, 그걸 갖다, 어, 헤른 후트라고 만들어갖고, 이곳은 주님의 보호하는, 보호라는 뜻이 었던 헤른 후트라는 것을 만들어갖고, 수백 명의 모래배한 난민들을 거기다가, 어, 그,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갖다 만들어서 하게 되죠.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제가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그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들고 진전더럽은 거기서 리더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이 지역이 하도 넓어갖고 열개 그룹을 나눠서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오르와 돌아와서 헤르노트에 와서 다시 설교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어, 여기 보면 1732년에 그, 서인도 제도로 가는데, 모레변 선교를 갖다 선교사를 갖다 파송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은 목수였고, 데이빈 니치만이었고요, 옹기장이 네온란드 도보라는 사람을 갖다가, 그, 선교를 파송하는데, 그, 서인도 제도에서는, 그, 뭐할까 그, 노예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덴마크 여왕, 여왕한테 노예 신분을 받아서, 서인도 제도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낮에는 함께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 주고 그런 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믿고 조용히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짓하실 때 십자가 십자가도 고된 일도 기피하지 말라. 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불렀을 때 너를 갖다 그 콜링했을 때 십자가도 고된 일도 기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순교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진전도르프는 순교보다도 라 삶으로서 순교하면서 살았던 분이 진전도르프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것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니? 어? 이런 말씀, 예수님의 그, 그, 그림 그 밑에 있던, 써 있던 그 내용을 보면서 그 평생 내가 하나님만 위해서 평생을 같이 함께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고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밑에 보면 이 사람은 평생 삶 자체가 이렇게 됐다고,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만난 뒤로, 뒤로, 뒤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난 이렇게 고백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나의 궁정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단한 가지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들 뿐입니다. 자, 이제 이분이 정말 부자였는데 결국은 이렇게 많은 많은 사람들과다 보살피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도 마지막 말년에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돈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 상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어,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 같은 걸볼 수가 있죠. 그 자기가 그, 그, 그 돈을, 그 독일인이지만 유대인들을 다 돈으로 사자. 그래갖고 결국 그들을 갖다 살려주는데 결국은 그들은 나중에 정말 그 어, 돈이 없어갖고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것. 그 비슷한 사람이 바로 진전도르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전도르퍼는 어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제, 자기의, 자기의 재산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 때문에 오스트리에 망명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끝까지 지킨 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거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떤 그런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지표로 삼고 표대로 삼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숨을 바쳐 임금을, 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12, 제자들을 볼 수가 있죠이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그 가론 유다의 대신에 마티아까지다 아, 숨겼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스테파은 최초로 숨겼죠. 그죠? 돌에 맞아 죽었죠. 그 다음에 아리스 타고 아까 바울보다 먼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죽었고요. 바울은 언제 죽었습니까? 바울은 그 우리가 얘기했때 그... 그 네로 황제 때 죽었죠. 아, 빌레보는 어, 빌레보는 <웃음> 네로 황제 때 그때 같이 죽었고요. 누가더 마찬가지 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디모데는 아, 도미티안 도메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 아, 라야누스 황제 때 순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폴리갑은 아,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화형당했고요. 그다음에 오네시모는 아, 순교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교 당한 사람도 있지만 순교 당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여러 사람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진젠도로프도 너무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지켜 죽지 않고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진젠도로프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노예에서 동역자로 바울 서신을 완성한 오네시모. 오늘의 주인공이 결국은 오늘 이 오네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교를 갖다 각오하고 살았던 사람, 이게 오네시모인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그나티우스가 그 편지 15통을 썼는데, 그 중에서 7편지가 나왔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그그 그 중에서 나왔던 게 에베소서 보낸 내용 중에 이 바울 서신에 대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자, 바울 서가요. 어, AD 90년 이전에는 그 표현된 게 없다고 얘기해요. 90년 이전에는 바울서신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이 나오고 난 후부터 바울서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고 수집된 책이 바로 바울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 모두 A.D. 백 년경 한 권으로 수집되어 널리 알, 저, 퍼졌다고 얘기, 알려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게 바울서가 성경으로 권력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그두 가지 설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수집됐다는 설도 있고요. 사도행전의 발표를 계기로 편지들을 수집되어 수집하여 발표했다는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설이 아주 어, 막강하게 그설을 그, 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90년 이전에는 바울 서신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90년 이후 글에는 바울 편지가 많이 인용되고 그것을 익, 저 익숙히 알고 있다는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수집됐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그런데 어떤 이것이 사도행전이 발표된 계기로 해서 편지들이 수집하여 발표됐다는 설이 뒷받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미국의 그스피드하고요 그 그다음에 케인 옥스하고 밀턴이라는 사람이 학설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A.D. 교회가 별로 사용되지 않고 안았다가 사도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사도행전이 발표되면서부터 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영웅적이었고, 거인적인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다. 라고 한 것이, 이 설이 가장 많이, 우리가, 그, 그, 바울이 한 사람을 위해서 수집돼서 발표됐다는 것이, 어, 그, 뭐랄까요. 그걸 갖다, 그, 아주,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설이 바로 이겁니다. 뒷받침했던 것이 그겁니다. 자, 바오서신 집성의 장소는 에베소로 추정되고 AD 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오서신 집성의 책임자로 오래시심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신심는 누구예요? 그, 적거였죠 우리가 전부 다 1편, 저, 저, 우리 인물 강의 1전 1편, 첫 번째 강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게 뭐냐면, 어, 사람은 노예였다. 빌레몬의 노예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아우스티나저 아우, 아우 이그나티우스의 에베소에 보낸 그 편지에 보면 오네시모는 더없이 자유로운 사람이며 이사생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감독입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냈을 때 당신들의 감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게요? 그 오네시모는 이그나티우스 이, 이가 편지에 보면 에베소서 감독이라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바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바울 서신을 한 권으로 묶은 계기가 된 것을 뭐냐면 그 오네시모가 그것을 엮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그나티우스 일곱 편지 아까 말씀드린 일곱 편지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맹성에 처하게 된 이그나티우스는 안디기에서 체포되어 열 명의 군 군인의 감시를 받으며 로마로 압성되지만 일부러 시간을 끌어 순교의 마음을 사라지게 일부러 지연시켰다고 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썼던 내용이 에베소스에 보낸 편지가 이겁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아시아의 에베소스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수류에서 안디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로마에서 야수도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건 자기가 동물에 의해서 죽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또한 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그분의 참 제자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려고 합니다. 아, 이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달려와 나는 여러분의 오네시모 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만났고 아까 나중에 보면 그 서만 학교의 그폴리갑도다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네시모는 더없는 사랑에 사랑에 따라서 아, 우리는 속하고 육체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교입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데 나는 여러분의 그 모든 어, 모두 그를 사랑하고 또 본받으며 노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주교를 통해서 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 어떤 그런 이단이나 여러 가지 그 고난에서 대항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훌륭한 주교를 여러분께 보내준 하나님을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어, 정리하는 게 뭐냐면 주교와 사도에 복종하면서 여러분은 완전히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주교들의 의지에 따라서 다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막 마무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 뭐예요? 자, 16절에 보면, 종과 같이 대하지 않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지라라고, 둘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 빌레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노예였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스의 감독이었고,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게 비친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 빌레몬한테 그랬죠. 만약 너한테 비친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라고 했는데이 내용이 뭐냐면, 어,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오네시모가 그 어떻게 거의 로마까지 갔었냐? 그, 그것은 뭐냐면, 거기 감독이었던 그, 그 당시 거기에 그 감독이었던 그. 어, 감독이 될곳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로마에서 봤을 때, 오네시저 바울이 보고, 오네시문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어, 괜찮은 거구나. 이 사람은 내가 정말 그 똑똑하니까 이 사람한테 나의 신앙을 전해줘야겠다라고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그때 그 감독이 데리고 왔을 때, 그 빌레몬, 빌레몬의 교회의 그 감독이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을 대륙까지 않고 한 걸음으로 인해서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혹시 그러지 않았겠느냐. 돈을 훔쳐간 게 아니다라는 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렌시모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1편에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이 그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에베소서 교회의 감독으로 할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만약 이런 노예를 갖다 에베소 감독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감독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울이 쓴서신들에게한권으로 묶은 자가 바로 온혜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자, 이 내용을 보면 이거 있습니다. 열매가 되려면 숨겨하라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정말, 우리 오네시모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에베소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를 보면, 이그나티우스나 폴리갑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순교를 함으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믿었죠. 열두 제자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퍼져져 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런 걸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시카고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뉴역의 선교사로 자기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그네 명의 선교사 함께 지원 해서 갔는데 거기서 뭐냐면 가자마자 그날 거기서 부족에서 창에 찔러 죽었어요. 그게 1956년 1월 8일, 4명의 네 동료와 함께, 어떻게 해요? 악과 부족의 선교를 갔다가, 가자마자 그날 당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그, 그 시카고 신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얼마나 이 선교라는 게 불필요한 낭비냐. 그렇게 선교를 갖다 그 제목을 썼죠. 그랬더니, 엘리자벳 엘리어션, 그 자기 부인이, 정말 자기 남편을 갖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는 전생애를 바쳐갖고 선교를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이 엘리자베 엘리오트 마찬가지 1년 동안 그 간호훈련을 받고 갔고요. 다시 어디에요? 아쿠아 부족으로 가요. 이 남미 에콰도르 아쿠아 부족에 가서 5년 동안 여기서 선교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그, 거기서 나왔던 거 하는데 그 5년 동안 나왔던데 그, 거기서 갔던그 장로나 교사들이 그때 누구였냐? 그 전부 다 이,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때 추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누구냐? 라고 물어봤다고 얘기해요. 그때, 그때 그이 엘리자베 엘리엇이 그 추장한테 이런 얘기 를 했다고 요 당신이 죽인, 5년 전에 죽였던 그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난 부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다임목사그 아쿠아족 부족에서 여러 가지 교회가 생겼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단임 목사로 갔던 사람이 뭐냐면, 지미 엘리엇,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아들이 거기 갔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단임 목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뭐, 그, 다, 다, 다시 또 결혼을 했지만, 이 기독교 작가로서 정말 이름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이 지미 엘리엇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십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럼 뭘까요? 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십자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지킬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그건 목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얘기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영원, 영생을 위하여 얻기 위해서 내 목숨 버린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건 나만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나 마찬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레스서 3장 25절 말씀은 불의를 향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할 짐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이든 흑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런 거 관계없이 네가 정의를 향하면 정의에 대한 것을 받을 거고 불의를 행하면 불의를 갖다 불의를 갖다 봉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하면 악행을 받을 거고 선한 행동을 하면 선을 받을 수 있고 복을 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요번에 에베소스 인물 강의를 보면서, 우리가 그골로세서 인물 강의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뭘까요? 한알의 미랄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순교할 수밖에 없다. 순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알의 미랄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순교하라 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